넌넌 먹어 넌넌넌넌넌넌넌넌 <웃음> <진짜 짜증난다. 웃음> 이건 쇠건물인가봐 아, 이나구석자리 안고 싶은데. 여기 한쪽저이 전. 어. 오, 신기해. 나오늘부 먹고 다드시면 위에 올려놓으시면 바로 치우지요 봐봐 어떻게 말할까? 헤행복한 아, 맞다 아, 맞아. 아, 맞아. 아, 맞아. 아, 맞아. 아, 맞 시안. 내시훔먹어서 그냥 아니, 훔 아니, 그렇게 약을 시제수 있어. 시시시원시을시원 이 예, 약간 옛날로 아, 응. 응. 아, 그, 얼마나 까재밌는이마와의 전쟁이 말가아니 좀 근데, 음 근데 또 멀어 한 번도 그래 적 없어 <웃음> 일주일도 그거야 대박 그거 못 그게 진짜 맛었어 영상 얘도 싸웠네 그리고 2 5원이잖가다행이 아, 있어서 그런 거없지만내수있어 아, 네. 아아 머리 말린 거요 아 <목소리> 하면 한피스나. 아, 네. 오는 건데. 하세요 안녕하세요. 안 안녕하세요. 안녕하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